전출전당. 지금 네, <웃음> 이게 지금 저희 숙소인데 너무 이쁘죠? 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 네,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고마.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어제 어제 긴자였지. 긴자에서 한 4시간 동안 쇼핑을 해갖고, 너무 피곤했어. 근데 오늘은 또 신주쿠 가서 구경을 할 거여가지고, 지금, 그 뭐야, 갤리디를 찔 건데, 어제 긴자에서 화장품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는 이렇게 선크림까지 다 발라놨고, 쿠션은 바를게요 근데 쿠션은 솔직히 쓰던 거 써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거 진짜 이거 제가 한달 동안 입이 근질근질했던 제품이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아 에스파 신상 나면 그거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바른 날 특히 피부 표현 질문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에스쁘아 비글로우 마켓도 했었고 진짜 추천도 엄청 여러번 하고 되게 잘쓴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 비네츄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끈 반질한 피부 표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제품이에요 제가 여행 가면 좀 유난히 피부가 푸석해지고 좀 건조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지금 괜찮네? 해외는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베이스만큼은 진짜 쓰던 거 써야 그래도 여행에서 화장이 잘 먹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면 은얘 메쉬망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메쉬망 제품들도 엄청 핫하잖아요? 꾹꾹 누르면 퍼프에서부터 이미 촘촘하게 빈틈없이 딱 발리는 거 보이죠? 먼저 한번 꾹꾹. 그냥 이렇게 대충 두드리기만 해도 결광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쓰다보면 은 되게 예쁜 피부로 좀 갈아끼우는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이 좀 그런가? 이거 진짜 얇아서 발라도 바른 느낌 하나도 안 나고 답답함도 진짜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 제품은 좀 커버력보다는 약간 매끈한 피부, 결광, 그런 무드, 분위기 중요시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뭔가 커버력이 좀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벨벳 라인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벼운 잡티 스팟들이나 칙칙한 부분만 조금 커버를 해주는 정도고 근데 이거 무너짐도 진짜 예쁜 제품이에요 이거 시간 지나도 뭉침이 없고 뭔가 여러 번 덧발라도 되게 균일하게 새로 바르는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여행 와서도 그냥 화장 고칠 때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쿠션이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진짜 딱 보기만 해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알아보니까 비건 제품에 젤 크림 텍스처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를수록 피부가 결이 진짜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막화사하고막 뽀얗게 표현된다기보다는 되게 매끈하고 반질하게 이렇게 피부를 진짜 예쁘게만 올려주는 쿠션이라 호수가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혹시 조금 톤업이 아쉽다 하시면 베이스로 톤업크림 바르고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런 피부표현이 워낙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맑은 내 피부 그래서 요거 네, 잡티 고민 없이 평소에 좀 피부 표현 되게 예쁘게 되는 쿠션 찾고 계셨으면 진짜 비네츄를한번 써보세요. 음, 깜짝이야. 섀도우. 응. 그거 썼어? 썼거든? 근데 너잘못해서 저희가 어제 이거 섀도우를 사왔는데 이게 진짜 일본에서 엄청 대란템인 것 같아요. 다 품절인데 이것도 딱두개 남아가지고. 어, 냅다 그냥 집어버린 제품. 패키징이 되게 귀여운데. 되게 조약돌 같은 느낌? 완전 그냥 베이스 톤들만 있어요. 내가 어제 엄청 좀잘 가지는 브로우 카라를 산다고 했는데 연분홍으로 만들어주는 카라는 찾았어. 어, 나도 봤어. 어, 어, 너무 신기하던데? 저는 오늘 쓰는 블러셔는 이거 RMK. 이거 뭔가 한국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에 홀려서 여기서 사야 된다한번 샀어요. 일본어 써있는 게 너무 귀엽다. 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고민하긴 했지만 펄 없는 게또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하이 하이, 하이. 하이만 하다 보면 은 계산이 다 끝나 있어요. 보통 그거 그거잖아 히토츠 코레 히토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리가이고자이마스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나 있는. 나는 푸딩이 제일 맛있었어 그 푸딩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반 개만 먹을 수 있어 섀도우 <웃음> 지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이거 옛날에 옛날에 올리브영에 있었는데 이제는 올리브영에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꼭 사야 되는데 있길래 샀어요 예쁜 컬러는 좀 많이 빠졌고 이거 마조리카 그리고 엑셀, 엑셀도 엄청 유명하다 해서 근데 이거 제가 집었는데 집자마자 딱 뒤에 SNS 대란템이라고 써있더라고, 일본어로 읽은 건 아니지만 느낌이 딱 SNS템이었어 <웃음> 그래서 됐다 집어! 근데 엑셀에 음? 아, 너 쓰레기 나한테 튀었는데? 미안 <웃음> 내가, 아, 제가 진짜 네일을 별로 안 사는데 색깔이 너무 제 손톱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거든요. 이제 와서 말하는데 나장바구니 이걸 넣은 기억이 없는데 이것도 같이 계산이 된 거야. 내가 넣었겠지? 근데 집 와서 보니까 금 펄이 있어서 또 예뻐. 어? 진짜? 엄청 예뻐. 응. 어쨌든 두 개가 됐어. 야 근데 나 썼는데? 응. 그래? 잘 샀네. 제가 오늘 쓰려고 필리밀리 이렇게 브러쉬를 새로 사왔어요. 아니, 도버스트리트 마켓이 너무 유명해서 갔는데 이미 뭐다 털어와서 살 것도 없고 생각보다 물건도 진짜 많이 없어서 전문적으로 하나씩 하는 매장을 가야 될것 같아 그치? 응. 저희 어제 휴족 시간 붙이고 발에 수익 시트 붙이고 눈에 안대 끼고 자고. <웃음> 나안 대끼고 자고 근데 안대 좋아 어? 안대 좋은데 나 코에 땀 나던데? 아 그래? 응. 잠에서 보셨나? 아무튼, 엄청 엄청 좋은데 너 되게 잘 끼고 잤어 아, 그래? <웃음> 진짜 어제 먹으려고 했던 밥집도 하나도 못 가고 애꿎은 그냥 숙소 앞에 식당 가고 <웃음> 진짜 <웃음> 맛이 맛이 다 똑같아요 오늘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확실히 이건 진짜 패키지가 너무 이쁘다 마조리카네 어. 그치? 이 뺏어 쓰는 게응 어, 갖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서 아 근데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되잖아 좀 무섭네 근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역 하나 하던데? 어제 이걸 샀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이게 진짜 핵 꿀템 이거 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리는 게 컨실러 부분이 너무 잘 발리는 거예요 애교살 진짜로? 네나 오늘 고마워 어제 진짜 일본인 같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지나가는 거울을 봐도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빠 이거 되게 잘 발려 애굣살이 뭔가 한국 제품들도 이만큼 발리나 싶기도 한데 하여 여행뽕 차서 그럴 수도 있어 뭐야 나 속눈썹 챙겼는데 풀을 안 챙겼나? 그런리가 어? 볼리가 그런 없잖아 제가요? 아니 뭐 마스카라 하면 되긴 한데 역시 챙겼군 오늘은 꼭 가자. 편점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이제. 즐겼어? 응, 음, 푸딩만 먹을게. 일단 일식집을 좀 가보자. 아, 어. 가보자. 스시 먹고 싶어. 어, 그냥 그럼 지금 스시 먹으러 갈래? 나도 반운데 있던 것 같긴 하거든. 한번 보자. 그러면 저 딸기 케이크 먹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광고는 아니고, 에스쁘아에서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번에 여기저기 틴트 새로 나온 거 많잖아요. 저는 에스쁘아가 진짜 원탑. 진짜로? 응. 그냥 완전 착 감기고 광택도 되게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저.. 더... 어, 예쁘네. 응. 이번 신상 중에서는 에스쁘아가 좀 제일 나았어. 여러분 저는 나갑니다. 아, 어제 이것도 샀어요. 마늘이 장난감. 너무 귀엽지? 이 멸치가 너무 귀여워, 조금 해놨고 빨리 돌아가서 마늘이가 갖고 오는거 봐야겠어. 오늘 이거 이즐리 자켓도 입고 핑크 바지랑 해서 쇼핑하러 갑니다.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갈줄 알고 안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스시 먹기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한 입만 먹고 가야겠어. 아. 응. 근데 뭔가 먹기 불편하게 생겼어. 파르페 아니야? 오 뭐야 생크림. 오믈렛 같아. 같아. 나또 토하는 거 아니야 먹고? 하이씨. 와사비. 어때? 근데 맛있어. 진짜? 응. 근데 하나 다 먹는 느낌. 응 맛있지 짜게 짜게. 완전 생딸이네 응. 뭐 맛있어 맛있어. 빵은 굉장히 맛있어. 응. 빵이 엄청 푹해. 맛있어. 이게 바로 토크타워. 예쁘네. 오케이. 진짜 물어보고 있어. 그래도 해외 오니까 셀카봉을 들 수가 있네. 나 한국에서 못 들거든. 진다 여러분 짜란! 사쿠 엄마 차 치이겠다. 사쿠라. 벚꽃이다 벚꽃.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메뉴판에 못 봐서 이렇게 팝박으로 번역하면 너무 잘 나오는데요? 너무 귀엽다. 야, 편의점 푸딩이랑 질이 다른데? 음. 맛있을 것 같아. 와, 한쪽으로 오오 아, 오 안녕. 고하습니다수고하니다고 이거 빨대인 줄 알고 빨뻔했다, 맛있 아, 맛있지 어, 전 아, 맛있어. 커피 맛있다.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음, 아, 좀 딱딱해. 딱딱해? 난 아, 아. 녹는 푸딩은 아닌가 보다. 음. 음, 계란찜 같아아이 진짜 제일 기대돼. 아이스크림이야? 아, 아이스크림. 뭐야? 물을 나 음, 맛있겠다. 대학번이다. 고고, 광장 가서 이토역 보고 이토역 을 즐겨서 전시품도 하고 응, 먹어야 되네. 나 오늘 좀 좋았어. 음. 음. 지하철도 잘못 탔지만 너무 여유로웠어. 바다 문고까지 너무 좋았어. 바다 음. 봤잖아 차에서. <웃음> 이거 먹어볼까? 나 먹단 말이야. 깼다, 안깼 지금 폴로 와서 이거 왔는데, 이게 엑셀스 밖에 없대요. 근데 뭔가 한 사이즈만 더 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폴로우에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바로 인식을 해? 그래. 이거 뭐이 찍어야 한다잖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센섬 하나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아.. 뭐지? ?Julia. 맛있긴 한데 <웃음> 4개씩 먹을만한 거 아닌 것 같아. 잘했지? 응. <웃음> <웃음> 이거 안 되는데. 하나만 줘. <웃음> 그래너 그럴 줄 알았다. <웃음> 이거랑 이거 둘 이런 거 이렇게 줘 금색? 대각선으로 잠깐 응. 금색 선 넘었는데 알겠어 넌 서준지 어찌세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감쪽 같은데? 그렇지? 응씬씬야 이거 제일 귀여워 아니야 왜? 어? 어, 자리 음, 없어 그냥 그래 거울을 봤는데 뭔가 비슷한 거야 <웃음> <유지한 데 웃음> 스타일본인슷세 7스템 너 사는 거 나도 사이씨 <웃음> 진짜 찐나 <웃음> 두개사나 <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수시를 먹으러 와서 웨이팅 중. 보니까 한국에서도 웨이팅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웨이팅하면서 메뉴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왜 정도 됐어? 짜자고 짜안 하고 장어 <목소리는> 거기까지만 아, 네. 아직 안 나왔던 중인데? 그런가 <웃음> <전달할 거> <웃음> <응, 비쌉다. 목소리가> 봐거비쌌 아, <목소리가> 가지 아니냐고? 응. 왜? 응. 뭐야? 이거 맛이 진짜 바닷물인데. 이거 왜준 거야? 뭐지? 이게 뭘까? 약간. 어, 너무 짜. 근데 향기도 나지 않아? 2병 정도만이야. 음. 이게 입역성. 뭔지 모르겠어. 음. 이게 뭐야? 귀엽지? 말람은 이거 살듯 근데 어, 카메라 진짜 어왜 이쁜데? 크로스도 응. 매거 어, 아니야? 내거 갖고 싶은 거 여기만 갔네 이건 스탠드로 사어 빨리 DM주세요 <웃음> 뭘더러워는지 <덜어야지>. 친구 아니야? 근데 <웃음> 아니, 뭔가 블랙이다. 블랙이 나은 거 같은데? 블핑을 싫어하지만 빼달라는 말도 할수 없던 나는 그냥 먹기로 했다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신조코는내 스타일 아닌 거 같아 나도 어. 단독형이래요. 그래서 15mm로 샀습니다. 빨개와비치비네 텍스프리 이거는 L Y N 음. 소문자? 응. 이게 두 개진 않겠지? 몰라. 어머, 맛있겠다. 그럼 어떻게?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순간. 노래랑 잘 어울리냐? 진도만 어 아, 진짜 육회장이네? 라면이 아니라. 어? 나 귀국했어. 어. 귀국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야. 이게수있 이게 진짜 좋은 맛이고. 이건? 응. 양념이어서. 야 진짜 귀엽다. 어... 다 너무 예서 너무 예쁘잖아. 또밀 아. 어그 떡보다 맛있어. 향긋한 것 같아. 너무 예쁘다.